을확 케이스로 승부 오겠다 이건가요? 케이스부터 마음에 아! 쿠션은 첫 인상에 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비 실크랑 요거랑 고르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행 홍행 진홍행 어, 입니다 오늘도 쿠션 리뷰를 하려고 이렇게 그지 같은 생얼로 나타났고요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에뛰드가 아닌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에스쁘아 쿠션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벨벳 커버 쿠션은 요 리필 포함한 38,000원으로 출시가 됐고요. 케이스를 가까이 보시면 지금까지 나왔던 케이스들과는 조금 다른 굉장히 강렬한 레드의 유광 케이스고요. 적절한 두께에 스쁘아 음각이 들어가 있어서 평소 케이스보다 조금 더 고급지게 나온 것 같아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고요. 저는 가장 어두운 2 5 10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비글로우, 비실크, 비파우더들은 이렇게 굉장히 얇고 컴팩트하고 심플한 케이스에 나왔는데 이번 비벨벳 커버 쿠션은 뭔가 묵직하면서도 이렇게 강렬한 레드의 음각이 에스쁘아 딱 있어가지고 뭔가 되게 오, 예쁘다. 시선을 좀사로 잡았고 얘가 이제는 조금 허전해 보이는 그래서 이번에 뭔가 케이스부터 시선을 확 이렇게 끌고 당길 수 있는 케이스로 승부 보겠다 이건가요? 전에 출시했던 비파우더는 진짜 리뷰하고 그냥 또 화장대에 넣어놨거든요? 나랑은 너무 맞지 않는 쿠션이라서 좀 실망을 했는데 이번 비벨벳 커버 쿠션은 케이스부터 마음에 이번에 퍼프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여기 블랙이에요. 비실크 쿠션이랑 퍼프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또 에스쁘아 퍼프 완전 대박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제가 한 30개 정도 썼을 거예요. 퍼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쫀쫀 탱글한 에스쁘아 퍼프고요. 쿠션을 열어보시면 비벨벳이라고 음각이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예뻤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피부에 트러블은 없지만 흉터 잡티들이 너무 많고요. 붉은기가 많은 25를 호 사용하는 베이스고요. 오늘 스킨케어는 토너, 앰플, 수분크림을 발랐고 스킨케어가 끝난 피부에 피부표현 그대로 올려줄겁니다. 그러면 제 얼굴에서 왼쪽 먼저 발라주도록 할게요. 살짝만 찍어서, 요정도. 어 역시 이 에스쁘아 퍼프는 언제나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으로 나랑 너무 잘 맞아. 근데 발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얇게 발라서. 외곽에서부터 안으로. 오! 비 실크랑 거의 비슷한 향인 것 같아요. 그 에스쁘아의 특유의 쿠션 향이 있거든요. 비 실크에서 나는 향. 오, 오 제형 되게 가볍고 뭔가 쿠션 바르는 느낌이 안 드는데요? 제 얼굴에서 왼쪽만 발라봤는데요. 조금 더 확대해서 피부 상태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완전 얇은데요? 제가 양 조절을 한 것도 있지만 진짜 지금 생얼이랑 요거 바른 거랑 컬러도. 거의 흡사하고 제가 생각한 느낌보다 더 얇아가지고 조금 놀라운걸? 그냥 톤업 크림 바른 정도의 느낌? 거의 차이가 없죠, 여러분. 톤은 안정적으로 맞춰주면서 너무 두껍지 않게. 반대쪽도 발라줄게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얇은데요? 쿨링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쿠션 찍었을 때 시원한 정도. 그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컬러도 너무 자연스러워서 되게 좋은 것 같아. 제 얼굴에 한 겹을 얇게 발라봤는데요. 이렇게 피부 컬러 되게 안정적이죠? 화사한 25호? 정도의 느낌이고요. 컬러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에스쁘아 텐 컬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잘 맞는 컬러인데 제가 스킨케어를 막 그렇게 촉촉하게 한건 아닌데 밀착력이 좋다라는 느낌은 좀못 받았어요. 비실크랑 다른 점이 뭐지? 바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기존 비실크 쿠션에서 조금 더 얇아진 느낌? 커버력도 비등비등하고 촉촉하게 발리다가 마무리는 살짝 세미매트해지는데 얇게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스킨케어의 광은 해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만 딱 봤을 때는 피부표현 너무 예뻐요 발릴 때 약간 촉촉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밀착력이 완전 좋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고요 붉은기 커버도 한반 정도 된 듯한 느낌?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제 피부 같고 예뻐요 근데 첫인상이 막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일단은 커버가 필요한 볼 부분이랑 조금 더 발라주도록 할게요 어 확실히 더 얹어주니까 커버력은 쌓여요. 오, 피부표현 미쳤다. 제 얼굴에 한겹더 발라봤는데 확실히 커버력이 있는 쿠션이라서 그런지 한겹더 얹었을 때 커버력은 높아지는 느낌은 받았는데 밀착력이 좋은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오히려 비실크 쿠션이 첫인상에서는 더 좋았던 느낌? 밀착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처음에 발랐을 때 예쁘면 뭐예요. 밀착력이 안 좋으면 들뜨고 시간 지났을 때 되게 더럽게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쿠션은 첫인상에 혹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쿠션은 뭐다? 지속력이다. 응. 어. 요렇게 첫인상에서의 피부 표현은 괜찮아요. 근데 뭔가 지속력에서 살짝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면 마스크 테스트 해줄게요. 집에또 굴러다니는 마스크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세부리형 마스크를 써볼게요. 원더 드리브! 오! 무어남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제가 진짜 세게 두드린 거 치고는 무어남이막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역시나 여기 지금 코 이렇게 벗겨진 거 보이시고 마스크 라인 그대로 벗겨지는 걸볼수 있고 하지만 이거는 또 당겨주면 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묻히지 않은 퍼프로 정리만 해줄게요. 지금 바른 지한 10분 정도가 지났거든요. 피부에 광은 그대로 살짝씩 있는데 피부에 착 픽스가 되면서 살짝 피부 표면에 약간 파우더리한 게 조금씩 보, 느껴지면서 보이거든요. 지금 시간은 1시 56분이고요. 대략 5시간 후에 피부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좀 이따 만나요. 네, 여러분. 지금 시간은 6시 54분이고요. 5시간이 지난 피부 상태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볼수 있거든요, 지금. 코 옆에 살짝 끼일랑 말랑 하는 코 옆에 여기 라인이 살짝 끼일랑 말랑 하는 게 살짝 있었고요. 하관에도 살짝 파우더리해지면서 나 지저분해질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을 보였어요. 5시간이 지난 피부 상태는 더럽게 무너지기 전에 정도의 피부 상태여서 막 어디가 심하게 무너진다거나 어디가 지워진다거나 하는 거 없이 그대로 피부 상태를 유지를 해줬어요. 이것도 개인차가 있지만 저한테는 살짝의 다크닝 있었고요. 속건조는 없었습니다. 밀착력을 제외하고서는 이렇게 5시간이 지난 상태에도 피부가 다행히 멀쩡하게 살아남아 줬어요. 제 얼굴에서 왼쪽만 수정화장을 해줄게요. 지금도 수정 안해도 될 정도인데 조금 정리해준다는 느낌으로 왼쪽만 두들겨 줄 거예요. 수정했을 때 어디 두터지는 워거 없이 매끈하게 수정이 된걸볼수 있고요. 수정이 되면서 조금 더 커버력도 높아지는 걸볼수 있었어요. 박수! 개 추천, 강력 추천이에요, 여러분. 저존조시에요 그런 느낌보다는 기존에비 실크 쿠션을 잘 쓰셨던 분들 중에서 비 실크랑 비슷한데 조금 더 얇은 쿠션 없을까? 조금 더 가벼운 쿠션 없을까? 하셨던 분들은 비벨벳 사용하시면 조금 더 가벼운 마무리로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요거는 아침용이랑 수정용 같이 잘 사용할 것 같고, 저는 비 실크랑 요거랑 고르라고 하면 비 실크가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걸로. 오늘 영상도 오늘. 쿠션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